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교성입니다. 아, 오늘은 저기 좌우 비대칭에 대해서 어, 조금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것 같아요.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좌우 비대칭을 못 찾겠다, 뭐 어떤 식으로 찾느냐, 물론 뭐 좌우 비대칭에 대해서 이제 제가 동영상 올려놓기는 했는데 이제 신체 외형적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좌우비대칭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찾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문제는 이게 외형적으로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그냥 몸 속의 혈관들이 변, 변화, 혈관들의 변화만 일어났을 경우에는 좌우비대칭 이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 질문이 올라오니까 뭐 이분들 얼마나 답답하실 건가, 막어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오늘 뭐 무슨 동영상을 올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컴퓨터 앞에 앉기는 했는데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정리가 될는지도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바대로 일단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식의 세미나든 어떤 식으로든 돕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뭔가 발전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 이제 여러분들 자발화 운동 하시죠? 뭐 물병 들기나 이렇게 어, 자발화 운동도 하시고 이 하다 보면 어, 몇 가지 점들을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좌업이대칭을 체크를 할 수는 있어요. 어, 근데 뭐, 자, 그래요. 제가 좀 두서없이 말하지만,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아, 여러분들 이제 좌우비대칭을 찾는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좌우비대칭을 바르게 찾아서, 바르게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치료에, 어, 치료와 어떤, 여러분 정상이 나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뭐 좌우 비대칭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소화 불량이 좀 심하게 나타난다거나 저기, <웃음> 자주 체 하신다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거나 뭐 만성 기침이 있으시다거나 뭐 위산 역류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좌우 비대칭이 반드시 그 발생이 돼 있습니다. 발생이 돼 있는데 그래요. 하여튼 전제조건 두가지, 어, 뭐, 하여튼 한가지예요 좌우비대칭이 발생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몸의 좌우비대칭은 어떤 식으로든 나타납니다 뭐, 나타나게 돼 있고 뭐 어린 나이에는 모르지만 뭐 20대 지나기 시작하면 벌써 좌우비대칭이 시작되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하여튼 어, 저기 대신못 찾아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잘 들어보시고 한번 자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연구를.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뭐 자바라 운동을 하시면서, 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잖아요. 우리가 뭐 물병을 이렇게 들고 자바라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든 피가 올라와요. 혈액이 위로 이렇게 자꾸 올라오고, 머리도 이렇게 어떻게 보 동일하게 흔들다가 보면, 이제 피가 올라오는데, 이제 첫 번째 비교점은 이런 거예요. 피가 올라오다 보면 결국은 이래, 이제 심장에서 이 위식, 이제, 이제 경동맥을 통해서 이제 머리가 이제 뇌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다가 옆으로 이제 갈라지면서 이제 귀나 얼굴 쪽으로 피를 공급해 주게 되는데, 경동맥은 이제 양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아, 양쪽으로 올라가서 뭐 오른쪽 내, 우뇌, 좌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피가 공급이 되는데, 뭐 여러분들 어게하든 이제 운동을 뭐 너무 가볍게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면뭐 욕심을 냈다든가 하더면 뭐좀 적극적으로 하셨다든가 하다 보면 이제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제 왜? 이제 똑같은 중량 그러니까 자 이거는 1.5L 물병, 그러니까 중량이 똑같아요. 그죠? 이제 중량적인 요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모래주머니를 찾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모래주머니 얘기는 지금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찾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모래주머니를 차고 계신 분들도 계시, 계실, 거예요. 차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보면 이제 모래주머니를 제외하고, 이제 물병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물병을 똑같은 중량으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덜 올렸다 내렸다 뭐 옆으로 이렇게 했다 혹은 뭐 손가락에 끼고 뭐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뭐 없기 때문에 그죠 어, 이렇게 끼고 들었다 내렸다 뭐 이런식으로 하다 보면 피가 올라오다가 오른쪽 머리나 왼쪽 머리 어느 한쪽이 더 아픈 그러니까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폐, 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폐인데 폐 한쪽이 더 내려앉아 있다. 혹은 왼쪽이 내려앉아 있다, 오른쪽이 내려앉아 있다 이랬는데 한쪽이 내려앉아 있다라는 거는 반대쪽은 그나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덜 내려앉아 있거나 아직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무게를 막 들었다 내렸다 하다 보면 내려앉았는 쪽에 피가 느리게 올라오게 돼요. 느리게 올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정상에 가까운 폐에는 좀더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쪽에서 피가.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올리면, 내려앉았는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상 쪽에 가까운 쪽이 머리가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이 머리가 아프게 됐다 똑같이 들어 올렸는데 왼쪽이 아프게 됐다 이러면 오른쪽 폐가 내려 앉은 거예요 이걸 오른쪽 비대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오른쪽 폐가 조금 확장이 돼 있다 기관지가 확장이 돼 있다 폐 확장증이 진행되어 있다 <웃음>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왼쪽은 조금 살아 있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 올리면 왼쪽 왼쪽 라인으로, 경동맥으로 피가 더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빨리 올라오면 왼쪽이 아프거나, 왼쪽 잇몸이 붓기 시작한다거나, 왼쪽 눈이 안압이 올라간다든가, 충혈이 된다든가, 뭐, 왼쪽 귀가 갑자기 압력이 팍 느껴지면서, 뭐, 이렇게 압력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귀가 아프다, 이러면서. 어떤 이런 현상은, 왼쪽 뒷목이 뻔해지기 시작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른쪽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비대칭 이제 그게 반대쪽으로 나타나면 예를 들어 이제 오른쪽으로 나타나면 왼쪽 왼쪽 폐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이런 제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사실 그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폐가 내려앉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딱 정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뭐 전에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른손잡임에도 불구하고 왼쪽 폐가 내려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 이제 잠자는 자세, 혹은 앉아 있는 자세 습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좌우 비대칭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통 현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체크를 해볼 수도 있고 뭐, 또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병들기를 조금 열심히 했을 때, 그 그러니까 어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기를 했더니만은 어느 쪽 머리가 아파졌다. 그 그러니까 이제, 물구나무 서기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피를 끌어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헤드뱅잉을 많이 했더니만은 어느 쪽이 아파졌다. 그러니까, 아픈 쪽 반대쪽이 폐가 내려앉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옳은 것 같아요 이제 어, 어, 예전에 뭐 예전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 그 사진을 통해서도 보기도 봤지만은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음> 나 남자분이요. 나 남자분인데 자기가 젖가슴 그러니까 젖꼭지 젖꼭지요. 아, 남자분 젖꼭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남자분 젖꼭지인데 아, 오른쪽이 조금 더 내려와 있더라. 자, 이것도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아, 폐가 내려앉으면서 아, 가슴 쪽도 내려앉고 또뭐 남자도 또 이렇게 가슴이 있어요. 가슴이 한쪽이 조금 내려앉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 오른쪽이 좀 내려앉았다 이러면 이게 오른쪽 비대칭이다. 왼쪽이 내려앉았다면 왼쪽 비대칭이다. 이렇게 판별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쇄골이잖아요. 쇄골 쇄골이 오른쪽이 더 깊이 파였느냐, 왼쪽이 더 깊이 파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폐의 좌우 비대칭이 확인을 할수 있고 그죠. 이제 눈 같은 경우는눈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이 더좀 크고 한쪽 눈이 조금 내려 좀 찌그러져 있는좀 좁아져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더큰 부분이 압력이 더 높은 거니까 조금 내려 앉아 있는 부분이 폐의 좌우비대칭 쪽에로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폐의 좌우비대칭 쪽 맞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콧물이 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콧물이 나는데 오른쪽 코에서만 콧물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 주만이나 이런 걸다배제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른쪽에서만 자꾸 콧물이 난다. 이제 코가 막히는 가고는 조금 별개예요. 코가 막히는 거는 이게 수시로 우리가 어느 어떤, 자, 어떤 자세로 뭐 있느냐, 어떤 자세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일상 생활 하시다 보면 이렇게 뭐 세수를 하다가 보면 뭐 코를 푼다거나 세수를 하다 보면 콧물이 이렇게 잡힐 때가 있어요. 콧물이 나는 쪽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가스가 잘 빠져 나가는데 한쪽은 가스가 잘못 빠져 나간다. 그러니까 오른쪽 폐에서 밀어주는 힘이 이쪽으로 작동이 잘안 돼요. 가스가 오른쪽으로 잘못 나간다. 이러면 여기 오른쪽으로 콧물이 잡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방법,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나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 해본다. 근데, 여러분이 좌우비대칭적인 측면을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들 이게요, 이상체 그러니까 폐의 좌우비대칭과 하체, 그러니까 복부, 창자의 좌우비대칭, 다리의 좌우비대칭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더라고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폐은는 오른쪽이 떨어져 있는데 창자는 왼쪽 창자가 더확 팽창이 되어 있고 다리도 왼쪽이 더 발달이 되어 있고 혈관이 더큰 그러니까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오른쪽 비대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른쪽 라인이 탁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곤란하고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하, 제가 제가 여러분들 이제 비대칭적인 측면을 잘못 찾고 혹은 잘못 적용해 버리면 아휴 하여튼 여러분들 힘들어지시니까 제가 그게 제일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고 안타깝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뭐 어쩔 수 없으니까 세미나에 오셔갖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하여튼 뭐 하여튼 계속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은 하여튼 세미나 오시면 제가 도와, 한번 도와드리겠다고 그냥 그런 방식을 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 여러분 그, 그 사정은 이해하시죠 그죠? 어, 여러분들은 너무 다 쓰고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적으로 도와드리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또 어떤 분은 도와드리고 어떤 분은 못 도와드리고 이게 안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이걸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받고 가르쳐 준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도 할수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자또 한가지 이제 좌우 비대칭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제가 동영상 올린 것 가운데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꼭 보세요 요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거 보니까 한 2천 명 3천 명 정도 보셨던데 그,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려요. 그 동영상을 보고, 아, 어 효과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나,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니까, 러그 경우는 이제, 우측, 오른쪽 비대칭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아,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예를 들어서 뭐기침이 난다거나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뭐 위산이 올라온다거나 그죠 음식물이 올라온다거나 하여튼 갑자기 컨디션이 안좋아 질때꼭 해보세요 일단은 어딱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려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여튼 그,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꼭 보세요라는 그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어 제가 뭐,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어느 쪽인가. 어 근데 진짜 좌우 비대칭이 폐에는 발생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어 폐에는, 폐 쪽에 좌우 비대칭안 발생됐고, 그냥 동시에 떨어져 있는 분도 계시고, 폐는 뭐 살아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창자 변형만 통해서 이제 뭐 소화불량이나 만성 설사나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좀 극히 드물고 폐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살짝 내려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쪽 폐만 내려가 있는 수 있는데 한쪽 폐가 내려 내려가 있는 분들이 그냥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상에서 제가 올리는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오랫동안 그러니까 보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좌우비대칭이 발생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좌우비대칭이 발생되지 않으신 분들은 자발화 운동만 하더라도 벌써 효과가 너무 좋게 나타나 고 똑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끌어올려 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뭐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고. 그런 분들은 아마 제 동영상을 아, 연구하듯이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벌써 좋아졌는데 뭐또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계속 볼 이유가...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 계속 봐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래 하여튼 컨디션이 안 좋을 때꼭 보세요라는 그 동영상을 제가 어떻게 보면 아, 여러분들이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드렸는데 효과가 좋았다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오른쪽 비대칭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 비대칭이냐, 오른쪽 폐가 내려앉았느냐, 왼쪽 폐가 내려앉았느냐, 도무지 찾을 길이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 방법을 다 적용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을 기준으로 해서 올려놨지만 해보고, 거기에 따라 해보고, 별반 효과가 없다.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없으면 왼쪽 비대칭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올린 동영상을 해서 이제, 이제 2차 자각증상이나 명현현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실 조금 두려워요. 그죠? 여러, 여러분들도 좀 그런 두려운감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이거 운동 하는데 내 몸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정상인 분들, 건강한 분들이 물병을 들고 운동을 한다. 근데 내 몸, 정상인 분들은 물병을 들고 운동해도 몸에 큰 변화가 안 나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물병을 들고 바람을 불고 운동하면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컨디션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몸의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상인들은 물병을 들고 물병이 아니라 뭐 엿기를 들고 들었다 내렸다 해도 그냥 그냥 조금 묵직해졌다가 그냥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죠? 똑같이 똑같은 무게를 들었다 내리면 한쪽은 더 빨리 올라와 버리고 한쪽은 느리게 올라오니까 이상해져 버리니까 몸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꼭 보세요라는 동. 제가 이따가 여기 연계동영상으로 여기 하나 올려둘, 어, 맨 마지막에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는데, 그, 어, 어, 띄워드리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 비대칭인지 왼쪽 비대칭인지 구분이 안 가면 아무거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으로 기준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거 뭔가 조금, 해보고 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기다려보고, 어,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 오른쪽 비대칭. 근데 해봤는데, 오히려 막 기침이 나오고, 뭐위 음식물이 역류하는 분들이 더 심하게 역류가 된다? 자, 어, 음식물이 한번 역류된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랫동안 이제, 이제 식도 손상을 입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강한 충격이 올 수가 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웃음> 저는, 저 여러분들한테 막, 이거 무조건 하세요. 이런 말을 이제는 진짜 막 제가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막 두려운 거야. 자, 가끔씩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아주 드물게 그니까, 러 저, 저도요,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이 방법을 몰랐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 스스로 실험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수도 없는 2차 자각 증상, 수도 없는 명예 현상에 시달려본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여러분한테 걸어가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감당을 못할 거예요. 저요. 몸살도 수도 없이 경험해봤고, 막, 감기도 막, 그 엄청 독한 감기에 걸려갖고, 막,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엄청 먹어보기도 했고, 또중이염도몇번 걸려갖고, 막, 항생제를 막, 몇 번을 먹어봤어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증상이 오면, 막, 저한테 따질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뭔가를 가르쳐드릴 때는, 굉장히 그, 강도를 떨어뜨려서 가르쳐드려요. 그니까, 강도를 굉장히 떨어뜨려서 가르쳐드리기 때문에, 물론 강도를 제가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몸이 아주 약해져 있는, 아주 쇠약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또 강하게, 강한 강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의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아, 이 정도는 내가, 어떻게 보면, 정주영, 이제, 그, 씨가 이제 돌아가셨죠. 예. 그분이, 그분이 그런, 모험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 그렇다고 병을 갖고, 여러분 몸을 갖고, 그냥 모험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게 하고, 근데 저는 모험을 했었어요. 몇 년간에 걸쳐서 모험을 했었어요. 어떻게든 이걸 찾아내고 싶었어. 여러분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제가 겪어왔던. 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상상을 못 해요. 근데 너무 아프신 분들은 막, 그래요. 못견뎌는 거예요. 못 견뎌내니까. 하여튼 조심하세요. 그니까 러 2보전지, 1보부터 이런데. 그니까 러 하여튼, 오른쪽 그,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 비대칭일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오른쪽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창자가 팽창이 됐든 왼쪽 창자가 팽창이 됐든 혹은 양쪽 창자가 아랫배 쪽으로 다 팽창이 됐든 일단은 가스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창자에 있던 가스를 약간은 왼쪽으로 몰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이제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일단은 가스는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위장으로, 위장에서 식도, 식도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어, 제가 이건 맞아요. 어, 이 가설도 아니고 왜 그런가하면 좋아지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 이건 맞아요. 어. 오른쪽 상자에서 왼쪽, 왼쪽에서 위장, 위장에서 식도, 호흡기로 가스가 이동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른쪽 다리를 한 다섯 번 정도 다섯 여섯 번 이렇게 들었다 내리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왼쪽 다리는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꾹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똑같이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들었다가 내렸다가만 하면 되고 왼쪽 다리는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든 가스는 오른쪽에 있던 가스는 왼쪽으로 자꾸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스를 뽑아내더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가 왼쪽에 약간 어 머물러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이렇게 하면 왼쪽이 약간 묵직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는게 자,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게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뭐, 화면상에 서는 왼쪽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자,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는데 어깨. 그러니까 뭐냐? 이것도 딱 이거는 딱 100% 지금 뭐 100% 맞는 논리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근데 어깨가 아플 때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많이 아프다. 그 오른쪽 어깨 관절이죠, 그죠? 50견이나 어, 이런 게 나타난다. 어? 뭐 회전관계 파열이 나타났다. 이제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 폐가 확장이 오른쪽이 내려앉아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쪽이 내려앉아 면서 이쪽 이 혈액이 공급이 잘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오른쪽 폐가 내려앉아 있을 가능,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이 가능성이 많고 왼쪽 어깨가 아프다. 그럼 왼쪽 비대칭 가능성이 많고 양쪽 다 아프다 근데 양쪽 다 아파도 분명히 한쪽이 더 아플 수가 있어요다 그죠? 그 그것도 그 약간은 오른 좌우 비대칭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좋지가 않아서 놓친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네. 오른쪽 비대칭이라는 말은,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세요. 제가 얘기를 해도 나중에 세미나 와서 물어보면, 모르시더라고. 이 얘기를 벌써 제가 한세번 정도는 한것 같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 보면 또, 자주 오는 분들도 헷갈려하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비대칭이 나타났다는 라 말은 오른쪽 폐가 커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폐가 약간 내려 앉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 신체를 딱 가운데를 갈라놨을 때 피가 오른쪽에 더 많은 거예요 왼쪽은 피가 좀 부족해요 근데 문제는 오른쪽에 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혈액, 혈액의 혈액그 높이는 내려가 있는 거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다리 다리 다리까지도 이렇게 내려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다리는 조금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까지만 봅시다. 배까지 오른쪽 라인으로 폐가 떨어지면서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무게에 의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폐에 피가 들어왔는데 못 빠져나가면서 확장이 된거예요 그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피는 오른쪽에 더 많고, 폐는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른쪽 창자가 또 커져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 폐가 내려앉았다라는 거는, 피는 오른쪽에 더 많은데, 오른쪽 폐가 내려앉았다는 거고, 반대로 왼쪽. 왼쪽은, 그나마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피는 조금 부족하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너무 딱 들어맞는 어떤 이런 걸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라는 건 머리 따로, 해, 가슴 따로, 뭐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답만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게 또 혼동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쪽은 왼쪽은 그나마 정상인데 피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고 오른쪽은 폐는 떨어져 있는데, 피는 많은데 폐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이 여러분들 신체 구조를 볼 때, 저는 오른팔이 더 두꺼워요. 오른팔이 더 두꺼워요. 왼팔이 가느라, 왜?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팔이 더 두껍다라는 거는, 근육이 더 많다라는 거고, 모세혈관이 더 많다라는 거고 피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왼팔이 얇다라는 거는 근육이 부족하다는 라 거고 혈관이 적다라는 거고 모세혈관이 적다라는 거고 피가 좀 오른쪽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는 피를 자꾸 공급해요 그러니까 왼쪽은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왼쪽은 근력운동을 하는데 왼쪽을 움직일 때는 바람을 안 부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왼쪽을 움직일 때는 바람을 불지 않습니다. 왜? 어, 폐가 수축되는 거는 흔들면서 바람을 부을 때 수축이 되거든요. 올라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왼쪽 폐는 그다지 안 떨어졌다고 그니데 힘을 주면서 바람을 불어 버리면 왼쪽 폐가 어떻게 돌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자 거기서 얘기했는 거 보면 대신에 이제 오른쪽 비대칭으로 기준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왼쪽 비대칭이 발생하신 분들은 머리를 조금 더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다리 동작은 왼쪽 비대칭도 동일해요 다리 동작은 근데, 아, 제가 진짜, 아 이걸 정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진짜 좀, 아, 짜증 좀 나시겠지만은, 그래도 고도의 집중을, 저도 지금 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왼쪽 다리, 그러니까 왼쪽 아랫배가 막 묵직한 뭐 분들이 계세요. 그 이제 왼쪽 아랫배 팽창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분들은, 아까 이제 다리 조작할 때 오른쪽 다리를 다섯 번 들었다 내렸다 하고 왼쪽 다리를 꾹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꾹 눌렀다가 들었다 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왼쪽 다리가 왼쪽 다리가 무겁고 왼쪽 아랫배가 무식하신 분들은 꾹 누르지 마시고 그죠? 살짝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누르는 거는 오른쪽에서 가스를 끌어당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기 해야 돼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큰 그, 발달이 되어 있는 부분, 분들 보다는 좀 약하게 눌러야 돼요. 살짝 눌렀다가, 들었다가, 드는 거는 높이 들어야 돼요. 살짝 눌렀다가, 들었다가.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은데, 이제, 적용법이, 강도가 달라져요. 강도가. 자, 그러니까 왼쪽 아랫배가 아프신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세게 눌러버리면 가스가 내려가 버리고, 피가 내려가 버리니까. 그니까, 러 살짝 눌렀다가 드는, 드는 거는 똑같이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요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이 그런 질문도 하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올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오른쪽 비대칭으로 이제, 이제 다리하고, 이제 다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은 폐 쪽이니까 이 상체 쪽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어, 그니까, 오른쪽 폐가 떨어진, 떨어진 폐를 들어 올리는 방법은 떨어진 쪽에 팔을 흔들면서, 머리도 같이 흔들면 더 좋아요. 떨어진 쪽에 팔을 흔들면서, 후, 자, 바람을 가볍게, 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폐는 올라와요. 올라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폐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후, 자, 팔을 한 다섯 번, 여섯 번 흔들고. 후, 자, 이렇게. 바람 너무 세게 불지 마세요. 세게 불지 마시고. 이제 5초, 6초, 7초에 한 번씩 바람을 불게 되는데, 그냥 가볍게 불어도 돼요. 후, 네. 어떤 분들은 계속 바람 세게 불어갖고, 세게 불면 창자가 요동을 치거나 그러면 계속 세게 불면 몸이 이상해져 버려요. 또 템포도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간격을 좀, 기, 좀 길게 잡고 천천히 하라 고 그랬죠. 그죠? 근데 오른팔을 계속 흔들면 폐는 들리긴 들려요. 근데 자, 이쪽을 계속 움직인다는 말은 뭐예요? 힘이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피가 이쪽으로 계속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팔을 흔들고 있으면, 어디에선가 피가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폐는 들리고 있는데.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헷갈려요. 이게 난해한 거야. 오른쪽 팔을 흔들고 바람을 불면 폐는 들려요. 근데 문제는, 자, 이 경동맥이, 오른쪽 경동맥과 왼쪽 경동맥에서 이제 머리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어. 폐가 들리면서 이제 팔로도 피가 올라지만 오 머리에도 피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자, 오른쪽으로 힘이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피가 오는데 어디서 오나 하면 왼쪽에서 오는 거예요, 왼쪽에서. 자,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왼쪽은 피가 부족한데 왼쪽에서 피를 막 끌어당기면서 폐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 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보세요. 오른쪽 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불게 되면 일단 폐가 처음에는 들려요. 조금씩 조금씩. 자. 둔다라는 건 폐를 수축시킨다는 거야. 그거 이걸 흔들면 더 빨리 수축된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컨디션이 자, 오른쪽 비대칭일 경우에 뭔가 좋아진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근데 나중에 계속 흔들어 보면 한 5분쯤 지나고 나면 좋아진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상해진다는 느낌이 와요 왜 그런가 하면 왼쪽에서 피를 계속 당기고 있으면서 오른쪽 폐로 피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오른쪽 라인으로 올라왔다가 왼쪽으로 못 넘어가고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왼쪽에서 피는 끌고 오고 있고 머리는 흔들고 있으니까 피는 머리까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오른쪽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 피를 자꾸 잡아당기고 있고 그러면 왼쪽은 피가 점점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에서만 피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왜? 오른쪽에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피가 똑같아야 되는데 오른쪽만 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패는 들렸는데 그러니까 이 효과가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5분쯤 지나고 나면 이쪽에 폐가 너무 많아져서 다시 폐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부는데도 불구하고 폐로 피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무게에 의해서 내리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꼭 보세요 라는 동영상에서 제가 쓰는데 이게 상세한 설명은 제가 제대로 못 들었어요 제가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려운푸시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이 발생해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죠 처음에 다리 동작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네? 자 거기서는 이제 500mm 아, 제가 거기서 제가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500mm를 잡았어요 이렇게. 1.5리터 못 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 상태를 체크를 해야 여러분 도저히 어 1.5리터를 못 잡으시는 분들은 1리터 물병 있잖아요 1리터 물병 자, 여러분 조금 열심을 내야 돼요 1리터 물병 그 마트에 가면 천 원이면 사요 그죠? 하, 그 걸어가는 것도 귀찮다 이래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에너지를 쓰든 돈을 쓰든 쓰기는 써야 돼 귀찮더라도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 우리 집에는 물병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다. <웃음>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제 물병을 보내드릴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그하여튼뭐좀 어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좀그랬습니다 1.5리터를 들든 1. 좀 무게 있는 게 드는 게더 도움이 돼요 어, 1.5리터를 들든 1리터를 들든 도저히 몸이 약해서 진짜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팔이 뼈밖에 안 남아 있는 분들은 500ml도 못 들어요 그럼 500ml보다 더 가벼운 뭐캔 콜라라도 하나 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냥 자기 몸 상태를 잘 판단하세요 어, 그러니까. 그막 그러니까 뭐 젊으시면은 그러니까 뭐 연세가 많다고 해서 몸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1.5 리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5 리를 제가 거기서 보면 이걸 한 7번 8번 이렇게 들어라 그하는데한 10번을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왜냐 자꾸 여러분한테 제가 두려운 마음에 약하게, 약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모험을 하시든지, 좀 응용을 하시든지, 어떻게든 하셔야 되는 거야.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라 그랬다가, 이게 무리가 돼서 문제가 나타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 제가 그게 두려움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와, 동영상 그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마저도 가끔씩 생겨요. 저를 위 기도도 해주십시오. 제가, 제가 어떤 분이 세미나에 오시는 어떤 아는 형님인데, 이거는 장선생님의 사명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불행한 일이 생길지라도, 이거는 장선생의 사명이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라도.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 나도 사명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갑자기 막, 불행도 두려움이 섬뜩섬뜩하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니까, 나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띵! 하더라고. 아, 형님, 고맙습니다. 아, 나도 분명 사명이라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 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까 용기가 생기라고. 용기가 좋다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관리를 하고 가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형님한테 고맙습니다. 내 저한테 형님한테 용기를 주셨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왼쪽을 7번, 8번 혹은 10번을 한단다. 혹은 12번을 한단다. 그런 다음에 네, 이걸 일단은 왼, 왼쪽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올려놓으라그랬습니다 손등을 아래로 해갖고 그 약간은 무게감이 이렇게 있으면 그 7번, 8번, 혹은 10번 한다는 가운데 1.5L가 지금 한번, 두번 이제 더하게 해야 돼요. 1.5L, 3L, 4.5L 그렇죠? 6L, 7.5L, 9L 9kg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힘이 계속 이제 가중돼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왼쪽으로 지금 흔드는 동안 피가 오른쪽에 있던 피가 왼쪽으로 살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이제 왼쪽 팔을 흔들 때는 바람을 부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왼쪽을 보내주는 거는 피를 보내주는 거지 폐를 들어올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일단 보내줘야 왼쪽 어, 오른쪽 폐가 가벼워져요, 가벼워.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이쪽으로 피를 보내준다라는 것은 오른쪽이 가벼워진다는 뜻이거요 그럼 폐가 쉽게 들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이런식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8번, 혹은 10번, 12번 어, 이렇게 한 다음에 탕 내려놓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더 효과가 있으려면 그때는 이제 맨손을 흔들려고 했는데 그죠? 이쪽에 1.5L를 잡았으면 오른손에는 아, 여기 있네. 자, 이거 500ml 물병이에요. 500ml 물병. 어느손은 500ml를 드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무게 차이를 두는 거야. 이쪽은 강하게 해서 피를 계속 넘기고 있고, 이쪽은 약간은 무게를 걸어야 폐가 잘 들리거든요. 근데 이거 계산하세요. 여러분들 몸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너무 약하신 분들은 왼쪽에 500ml 잡고 맨손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맨손으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분들은 왼손에 500ml 하고 오른손은 맨손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면 왼손에는 500ml 오른손에는 전화기 전화기 어지간하신 분들은 다 갖고 계시니까 전화기 무게가 200, 200g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500g이고, 요거는 200g 정도 되거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무겁긴 한데, 그래도 맨손보다는 좀더효과적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그 결과가 더 명확하게 나와요. 맨손을 흔드는 것보다는 폐가더 빨리 수축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더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머리와 오른팔을 흔드는 겁니다. 머리와 오른팔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골고루 흔들려야 합니한 다섯번, 여섯번 흔들다가 바람을 가볍게 불어보는 거예요. 팔도요. 자, 관절을 꺾어야 돼요.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어깨만 자꾸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심지어 이거 팔목 관절 여, 여, 여, 여.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목 관절까지 다 움직이신 거예요. 그게 펌프 작용을 하거든요. 응? 팔도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바람을 불어보시는 거예요. 자, 팔을 한 6, 7번 흔들고 난 다음에 바람을 불어보시고 그죠? 자, 바람을 제가 한, 한 10번 정도, 10번에서 한 12번, 13번 불 때까지는 계속 해야 돼, 이동작 그러니까 팔은 거의 한 100번을 흔드는 거예요. 후, 100번까지는 안 되겠다. 한 70번. 뭐 한, 한 60번, 70번 될것 같아요. 그죠? 후, 자, 이렇게 해서 바람을, 바람 부는 횟수로 기준을 하세요. 바람을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불고 나면 이거 탁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다음에 파워워킹을 하는 거예요 파워워킹을 자, 자, 다리도 벗어있어요 이제 걷는 거예요 걷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몸을 흔들어서 이제 피는 아까 이제 그 혈액을 좀 변형을 시킬 거라 그니까 러 조정을 해줘야 돼 다리도 이렇게 들고 자 이렇게 하는가 혹은 뭐 이렇게 이렇게 휴, 혹은 제자리 이렇게좀 뛰어본다든가 팔하고 다리를 높이 높이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잠깐 네? 한 15초에서 한 20초 정도 움직여 난 다음에 탁 앉아보는 거예요 앉아봐서 자기 몸을 느껴보는 거예요 자 느껴봤을 때 아까 뭐 음식이 역류한다든가 영유하는게좀 싸그라든다던가 지침이 나오던 게멈췄다든가 체기가 조금 풀린다든가 컨디션이 조금 좋아진다라는 느낌이 든다든가 머리가 좀 맑아진다라는 느낌이 든다든가 호흡이 좀더잘 된다라는 느낌이 든다든가 하여튼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면 오른쪽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이제 왼쪽, 왼쪽 비대칭,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고 근데 이제 반대로 아니다. 갑자기 기침이 더 많이 나온다. 혹은 역류가 더 많이 된다. 컨디션이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여러분들, 좋은 그러니까 왼쪽 비대칭이신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나면 이 오른쪽 비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왼쪽 비대칭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해도 좋아지고 왼쪽으로 해도 좋아지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 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굳이 오른쪽 왼쪽 비대칭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위로만 그냥 똑같이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다 보면 나중에 머리 쪽에서 약간 오른쪽 왼쪽 비대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자기는 이제 나는 아, 좌우비대칭이 없는 것 같아 제가 그런 분들도 여러 분 봤어요 처음에는 그 그래서 막 운동만 하다 보니까 좋아지고 좋아지고 좋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약간 얼굴 쪽에서 약간 비대칭이 나타나. 뭐 오른쪽 눈이 갈갈해진다든가, 어? 뭐 왼쪽 눈이 갈갈해진다든가, 코가 막혀도 꼭 오른쪽 눈로 막힌다든가, 뭐 이런 저게 나타나더라는 거요 코가 막히는 거는 조금 달라요. 약간 콧물하고 코가 막히는, 코가 막히는 거는 사실 그쪽에 압력이 너무 증가돼서 이렇게 코 안에 비강 속에 보면 이렇게 얇은 막이 세 개가 세 가닥에 세 겹의 막이 있어요. 이이 이 사이를 공기하고 가스가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코 속에 근데 피가 그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게 부 붓는 거야. 붓면서 이게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공기가 안 통하는 거야 가스도 이동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탁 막히면 비강 속에서 가스가 막 소용돌이치면서 콧물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후비루 뭐 이런 게 나타나. 충농증. 공기끼리 막혀버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입으로 숨쉴수 밖에 없고. 가스는 이제 비강 속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가스가 독하거든요. 우리 몸 속에서 올라오는 가스는 약간 유독성이 있어요. 그게, 그게 폐로 들어가면 폐렴. 목에 붙으면 뭐, 가래. 코에 붙으면 뭐 하여튼 콧물 막, 이게 하여튼 점점 심해지면 염증이 되고 후두에 붙으면 후두염이 되고 막 그래요. 갑상선으로 또 이렇게 영향로 갑상선염도 되고, 뭐 편도선염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인가 왼쪽 비대칭인가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때는. 나는 오른쪽 비대칭인지 왼쪽 비대칭인지 모르겠어요. 그 외형적으로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설사 틀린 방법이라도 해보고 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쪽인가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아진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비대칭인데 아까 제가 하나 이제 해, 어, 컨디션이 안 좋을 때꼭 해보세요라는 걸 그대로 이제 오른쪽 패라고 가정을 하고 해봤을 때 효과가 없었다. 혹 조금 더 나빠졌다. 그거 한다고 사람이 뭐 죽거나 그러지도 않아. 그냥, 네? 그러면 일단은, 아, 오른쪽 비대칭이 아닌 거는 확실하다는 게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쉬는 거예 어떡하나. 그 다음에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반대로. 오른쪽에 물병을 잡고, 응? 네? 다리 동작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다리 동작은 아까 똑같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물병을 잡고 큰 물병을 잡고 왼쪽에 작은 물병을 잡고 오른쪽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바람을 불어 보는거야 그래서 똑같아요 또 결과 를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거야아 좋아진다 자 왼쪽으로 했더니 만 뭔가 좋아지는 느낌이 왔다 그 미세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미세한 느낌, 그, 일반인들은 그걸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그걸 찾아내요. 이 미세한 변화들이 눈에도 나타나고, 막, 응? 가 보면 이 가슴에도 나타나고, 가스가 올라오고, 가스가 더는 가위가 좀 적어진다 이런 느낌도 올수 있고, 기침이 멈춘다 이런 느낌도 올수 있고, 속이 편안해진다 이런 느낌도 올수 있어요. 그 느낌을, 여러분 몸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어떤 결과,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해보니까 컨디션이 좋아졌다 이러면 왼쪽 비대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래주머니를 착용을 하시는데, 자, 이런 것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어느 쪽에 모래주머니를 더 무겁게 찰 것인가, 이런 것도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이제, 낮에 차는 모랫주머니와 밤에 차는 모랫주머니가 달라요.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와, 서있을 때모랫주머니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제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적용하느냐, 못하느냐. 그, 그러니까 일, 누워있을 때모랫주머니는 그, 여러분들 하여튼 뭐, 무겁게 찰 필요도 없고, 어,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동영상이 한두 시간짜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냥, 낮에 생활하실 때 뭐랬죠? 제가 아까 오른쪽 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왼쪽을 더 무겁게 피를 보내기 위해서 왼쪽을 더 무겁게 했다 그 사실은 저도 이걸 차고 있는데 왼쪽을 더 무겁게 했어요 아, 여러분 들 이거 차라는 얘기 안아닌요 <웃음> 왼쪽을 더 무겁게 했어요 어느 정도 차인가 하면 거의 80g 정도 80에서 90 거라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차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차시면 큰일 나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제시를 해줬을 때 어, 오른손에 30, 왼손에 70을 먼저 차고 시작을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 제가 모르지만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이 주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을 더 내가 오른쪽 비대칭인데 왼쪽을 더 무겁게 찬 거야 왜 왼쪽에 아까 피가 없다 그랬잖아. 조금이라도 무겁게 해서 자꾸 피를 공급해 주려고. 근데 오른쪽은 좀 가볍게 찼어요. 안 차는 게, 안 차도 돼요. 오른쪽은. 안 차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조금 더 폐를 더 빠르게 올려주기 위해서 찬 거야. 근데 가만히 차고 있으면 도움이 되느냐? 더 나빠져요. 가만히 차고 있으면. 가만히 차고 있으면 더 나빠져요. 그 제가 기준점을 드렸어요. 최소한 15분. 10분에서 15분에 한번 정도는 팔하고 머리를 흔들어줘야 된다. 이랬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 주머니 차고 잘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 주머니 얘기는 어떻게 하든 자꾸 피해가, 세미나에 오시면 주의사항하고 방법들을 착하게 가르쳐드려서 이렇게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10분에서 15분에 한 번은 팔하고 머리하고 다리 조작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균형이 살아났다가 또 15분 지나면 균형이 또 무너지는 거야. 또한번 해주면 균형이 살아났다가 15분 지나면 또 무너지는 거야. 이게 계속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고요. 데 모래주머니 차면 모래주머니 차면 그나마 15분인데, 여러분이 안 차고 있으면 컨디션이 좋을 때가 5분 상관으로 막 바뀌어요. 한 5분은 좋았다가, 또 5분 지나면 나빴다가, 5분 좋았다가, 5분 나빴다가. 이,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모래주머니 잘 차면 시간이 점점 길어져 가는 거예요. 15분을 가고, 30분을 가고 막 이래요. 사실 이 모래주머니 차는 게더편해 귀찮긴 한데 몸은 더 몸, 몸을 몸 관리하기는 더 편한데 그러니까 왼쪽을 더 무겁게 찾고 오른쪽을 가볍게 찾아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팔을 이렇게 흔들어요 양쪽 팔을 똑같이 흔들다가 바람을 불때 오른팔 만드는 거야 후. 후. 다시 양쪽 팔을 흔들다가 제가 조금 전에 바람두번 불었네요. 잘못한 거예요. 한 번만. 자, 양쪽 팔을 흔들다가 후. 자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또 양쪽 팔을 흔들다가 후. 자, 오른팔을 한세번 정도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지려고요 양쪽 팔을 흔들다가 후. 양쪽 팔을 흔들다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이게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에요. 계산된 행동. 이쪽이 더 무겁기 때문에, 이쪽이 더 가볍기 때문에 똑같이 흔들면 결국은 피는 이쪽으로 더 왼쪽으로 더 많이 가요. 그렇죠? 그럼 이쪽은 또 피가 부족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두세 번더 흔들어주면서 바람을 불어 버리면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이까지 올라왔던 피가 왼쪽이 무겁기 때문에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왼쪽이 더 무겁기 때문에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피가 올라왔다가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이 맞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요런 말을 했으면 제가 어떤 분한테 세미나에 오셨던 분이에요. 뭐 다리에도 가르쳐 드렸고 발, 어, 잠잘 때도 가르쳐 드렸는데 그 잠잘 때 모래주머니도 그 동영상 보시면 있어요. 주무실 때 모래주머니 착용법 그뭐 모래주머니 착용는데래주머니 착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래머니래주머니는데래이주 이렇게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알 수가 없는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 문제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고 저는 혼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낮에 연습을 해봐라 그래요, 자꾸 너무 무모하게 막 밤에 막 뭐랬지 어떤 분은 막잘때막 뭐랬지 모머 무겁게 차고 자갖고 막 머리가 아파갖고 막 그랬던 분도 계시더라고. 500ml하고 50kg, 50g하고, 500g하고 50g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50g을 차렸는데, 500g을 차고 잔 거야.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막 피가 막 머리 쪽으로 막 무지막지하게 올라온 거야.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50g은 어느 정도예요? 물 한, 바, 물 반컵 정도면 50g이에요. 500g은 이게 500g이야. 500ml 물병이. 이런 걸양 손목에 차고 자면, 자면 안 되죠. 그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실수를 하시더라는요 그게 제가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요야 도대체 내가 진짜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분한테, 오른쪽, 그분 도 오른쪽 비대칭이었어요. 오른손목에 30을 차고, 왼손목에 70을 차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는거 아니고. 어, 삼, 근 페이에, 이제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이제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보고, 아, 이건 좀 간격을 많이 둬야 되겠다. 혹은 적게 둬야 되겠다. 뭐, 30, 50을 둬야 되겠다. 혹은 30, 90을 둬야 되겠다. 혹은 30, 100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뭐, 그분의 체중이나 체형이나, 이런, 좌우비리금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하는데, 여러분 뭐, 세미나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외국에 계신다. 때로는 도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그 도전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저한테 책임을 돌리시면 안돼요 저는 그 원리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태껏 저는 그렇게 해왔고 그,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찍은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개도 올리고, 혹은 뭐, 이주에 한 개도 올리고, 어떤 때나 또, 자주 올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처음에 올릴 때보다 지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 그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에 올릴 때보다 많이 발전. 왜? 제가 계속 사람들을 도왔거든요. 아프신 분들을 계속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돼. 만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쌓이는 거야. 그 저도 막 발전이 됐어 그러니까 돕다 보니까 제가 발전이 된 거야. 그 지금 올리는 거는 아마 지금까지 제가 발전된 가장 발전된 내용들을 올렸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어 뭐 보고 싶은 얼굴은 아니잖아, 그죠? 예,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올라온 동영상들도 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뭐 대사정음 치료법 1, 2, 3, 4, 5, 6, 7, 8뭐 그래야 30 몇, 77막 이렇게 올라갔러니까 야, 이 사람들 이거 다 보라 그러면 진짜 질려버리겠다. 그래가 이제 동영상 보기 순서를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사정음 치료법 1. 대사증후군 치료법 1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찾으셔서 그 동영상을 보지는 마시고 그 동영상 밑에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이 있요 댓글란을 보시면 요런 요런 동영상들을 필수적으로 보세요. 다양한 증상들 그 동영상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정말 몸을 아끼시는 분이라면 한번 들어봐 두시는 게 평생에 한번 정도는 그 동영상들 차차 이렇게 한번 들어봐 보시는 게 아마 여러분이 건강을 지켜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혈액 순환 원리와 가스 이동 원리를 알아야 돼요 건강을 지키려면, 그걸 모르면, 여러 언젠가는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고, 언젠가는 영유소식도 언젠가는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시도 때도 없이 장염 걸리는 사람들이죠. 음식 똑같이 먹는데, 자기만 장염을 걸려. 그 아니, 아니거나, 장염 아니거나. 또 맨날 감기 걸리는 분 있어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아니구나 가스를 들이 마신 거야 가스가 폐로 흘러 들어가면 감기, 감기 바이러스는 독감이야 독감은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독감 걸리면 죽기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감기는 감기가 아니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목에 갈가다가 목감기다 뭐 바이러스가 붙은 거가요아니에 가스가 붙은 거요 여기에. 그러니까 내 분비물이 나와서 가래가 생기는 거야. 몸에서 가래, 그 가스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야. 콧물 관계가 걸렸다. 바이러스 아니잖아요. 백태가 있다. 설태가 있다. 이 가스, 가스가 결정세가 흰색이야, 흰색. 가스가 폐로 들어가면 사진을 찍으면 하얗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스 결정세가 하얀색이니까. 원래 폐사진을 찍으면 새까맣게 나와요 깨끗한 폐은 근데 하얗게 나오면 그 가스가 그쪽에 붙은 거예요 의사분들도 그렇게 찾아내요 여러분들 연구를 그러니까 저를 믿지는 마세요 저를 믿지는 마시고 제 이론을 조금 믿어 주시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이론을 사람은 절대 믿을만한 존재가 안 돼요 저도 제,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어요 이 생각을 컨트롤을 못해요 어떤 때는 나쁜 생각도 했다가 어떤 때는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도 했다가 가끔씩 막 전화 오고 문자 올때 어지 상황이 되면 제가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은 아파요. 그런데 나도 생활이 있는 걸어떻게요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 개라도 더 알려드리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너무 큰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한시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지겹죠. 그죠. 제가 막,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찍어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임광웅님, 어, 한 2년째 후원금 보내드, 보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임광웅님 감사드리고요. 민정씨, 민정씨, 어, 민정 어, 카톡으로 그그 카카오, 계정인가 뭔가 카카오 송금인가 그걸로 보내주셨던데 민정씨 지난번에 한번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지난번에 또 보내주셨던 거 기억나요. 이번에 또 보내주셨는데 좋은 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 민정씨는 좀 좋아지, 좋아지시고 좋아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